오늘, 어, 저희가 구원론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참으로 로마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는, 어, 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칭의해 주시죠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우리에게 칭의를 해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 정말 말씀들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자 이래 이게 지금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되는 법이자 우리가 예수 안에 는 성령에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우리가 자꾸 죄짓기를 즐거워하며 성령께서 떠나세요. 자 예수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형이 떠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죠. 그 어떤 법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서 우리 끊을 것이 없죠.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뭐가 끊을 수 있어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굉장히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 기독교와 가장 대립했던 종교가, 그, 사상과 종교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육적인 그, 유물론과 우리 어, 기독교는 섞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육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 너무 육신에 그 흑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령 안에 내주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 특히 그 공산주의자나 또는 번영주의자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하는게 없거든요. 그 어떤 세상에 돈이나 어떤 다른 성이나 어떤걸로 유혹을 해서 빠져들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말 성령을 받고 정말 그 예수 형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분과 성화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구원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자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유월절과 성찬 비교를 하고 제한 속죄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켈빈주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비교를 하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구원의 서정 같은 경우는 교파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개혁주의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언약에는 뭐 어떤 어떤 언약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사실은 지금 여기 설교이면서도 동시에, 어, 지금 신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은 좀 신학대 강의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하는 이제 강의나 설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원론도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지금 개론을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 기초가 되는 거 외워서 머리에 스키마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자 언약에는 자 행위언약, 구속언약, 은혜언약이 있죠. 자 보지 마시고 눈 감고 한번 답해 보세요.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은혜, 은혜, 행위언약, 은혜, 구속언약, 은혜언약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자좀더 후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행위언약과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이 있어요. 은혜. 그리고 그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많이 이야기,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예수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되는 게 먼저 있었던 게 비교되며 또그 예표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성찬 비교를 하고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제한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켈빈주의 애정주의, 애정론과 알미니안주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조직신학, 강의나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신학을 손대시는 게 맞아요. 신학을 먼저 소, 손대고 성경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캘빈주의자 아니면 알미지 알미니안주의자가 돼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캘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지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어떤 걸 이야기하는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 신학을 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자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캘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고. 어떤 것은 여러분한테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을 좀 거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명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죠. 어, 콜링에는 내적 콜링과 외적 콜링이 있어요. 이제 근데 굉장히 넷, 내적인 콜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 부르셔서 뭔가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중생과 회심을 바꾸기도 하는데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또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 회개와 신앙, 신앙이 믿음인데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우리가 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자동적으로 하게, 하게 돼요. 왜?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회개하다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한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뭐죠? 죄사함을 받아요. 자, 죄사함을 받고 자, 뭐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뭐죠? 칭의 자, 칭의가 뭐죠? 실제 우리 육지에는 여전히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만 영청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양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양자된 이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어, 같이 걷,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견인에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계속 가까이 하시면 성령께서 떠나세요. 그래서 신학교리를 악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견인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견인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한 그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이걸 이제 기본 개념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부르시고,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생을 거듭나고 죄의 삶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성화의 삶을 살고, 경인해 주시고, 성화 영화까지 이른다. 이걸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암송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회개와 신앙, 칭의, 양자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지금 구원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뼈대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약인데요. 코브넌트죠. 구약 영어로는 뭐죠? 메리트죠. 자, 메리트는 하나님께 언약의 제물을 드릴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언약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인간의 어떤 조건도 온도로 배제하고 온도로 하나님의 온도로의 일방적인 온도로의 사랑에 의해서 체결되고 선포된 은혜입니다. 자, 은혜죠. 은혜. 뭐, Grace, 그러니까 자, Grace라고 영어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Favor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죠. 뭐, 뭐, 뭐가 있죠? 자, 자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행위 언약은 아그 어, 간단해요. 그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네가 영생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 사망을 받는다. 실제로 이제 구약의 법들이 많이 보면 행위원약과 연관이 많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자, 제가 질문 하나,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할까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행위라고 하는 사람?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성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봐보세요. 아, 괜찮아요. 틀리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틀리라고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 7절 한번 펴보세요. 이 성경 보정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세기 2장 16절로 17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성과 악의 지시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대표적인 행위원 약이죠.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사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이 와야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와야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값없는 그 선물도 값없는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죽었다면 더욱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선물이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우리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고대에는 고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같이 은혜도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 군림하여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으로 우리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뭔가 이 말씀은 율법과 어떤 우리 은혜언약을좀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 언약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하면 벌을 주시는 이런 컨셉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구속 언약은 어떤 걸까요? 자, 구속 언약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이 맺으신 계약으로 볼수 있어요. 자, 성자는 사실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책임 맡고 성부께서는 그의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하신 거죠. 자, 우리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2장을 한번 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제가 읽어드리게,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석죄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성자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속리뎀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리뎀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쵸? 아멘? 음. 자, 그 다음 은혜연약. 자, 자, 은혜연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또한 죄인은 이 구원의 약속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생활을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행위언약 구속언약 은혜언약이 뭔지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행위언약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영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이제 불확실하다. 인간의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우리가 영생하죠.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해요. 자, 그래서 행위 연약은 사실 행위언약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명하셨는데 이걸 지키면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다. 이런 행위적인 컨셉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은혜언약은 어떤 거예요? 은혜언약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자 인간은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확실히 의존함으로 이행되고 특별 게시를, 게시를 통해 게시를 알려진다. 알려진다. 자,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은 뭐죠? 율법과 연관이 많아요. 은혜 언약은 뭐과 연관이 많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좀 비교를 해 볼까요? 자 구속언약은 어떤 거냐면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의 기초이며 전제예요 자 뭐냐면 자 은혜언약의 기초가 구속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사자로서 보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리뎀션은 구원, 즉 구속과 연관이 많죠 이 구속 언약은 구원과 연관이 많아요. 은혜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은 읽어 보세요. 여러분. 구은 글씨를 시작. 구속 언약의 실행이요 완성이다. 실행이요 이 자, 구속 언약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은혜 언약은 실행 개념이 광해요. 자, 당사자는 성부와 인간이죠. 성부와 인간으로서 시간계에 성립적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보증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행위언약의 당사자는? 빨간 글씨 줄쳐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 하나님과 인간이죠.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인간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거죠. 구속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사자인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은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어, 성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자,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행위 언약은 어떤 건가? 은혜언약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구속언약은 어떤 건가 그들 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 을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 행위언약은 율법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행위언약에 복을 받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죠 유태인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다 지키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신명계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받는 거죠. 근데 그 행위연약이 구원까지 담보를 하진 못해요. 왜?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율법을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속을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나타난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설명으로 약간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그유월절과 성찬을 비교를 했는데요 구약의 유월절은 뭐죠? 유대민족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양의 피를 받으면 죽음의 영이 넘어갔죠.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죠. 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성 만찬이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 함께했던 그 성찬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것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 성찬이 상징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희생 제물인 6월절은 있고 성찬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제자가 어, 그 6월절은 제사장인데 우리 현재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아마 6월절에서 이제 보면 6월절은 이제 여기 나타났듯이 그리스도에 다가올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구원에 대한 미래의 산성으로 가지게 되죠. 성찰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은 구원역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상성을 가지게 돼. 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 이렇게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실은 그 포도주는 피 죄사함을 상징하고요, 그 뭐죠 빵은 만나죠 만나 맞나?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피 흘리시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당신이 오신, 다시 오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보편석재가 있고 제한석재가 있는데요. 보편석재가 있고 제한석재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고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보편석재가 최근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게 WCC로까지 연결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위험성이 있죠. 사실. 제한석재는 뭐냐면 사실 우리 로마서, 히브리서고린동서 전서 뭐예요? 다 서신서죠. 서신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믿는 자를 대상으로 썼죠. 예수는요? Yes no? yes. 믿는 자를 대상으로 썼어요. 여기서 모두라는 말이 나오는데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한테 지금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 최종적으로 천국 문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 32절을 3 지금 한번 보시죠.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 명쾌하게 30절이죠. 자 32절 자 30절에 보면 이거 보세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사실상은 보면 저기 뭐 해석상 우리가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 로마교회 교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하나는. 거기에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은 이런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한속죄는 이걸로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죠. 사실, 이게 이제 제한 속죄의 이론이에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된 그 사람을 우리 인간으로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정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복음 16절을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이런 양들, 자기가 이런 양들을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알 수가, 그,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역할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천국에 가지,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 놀라고. 두 번째로, 자기가, 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와서 놀랬대요세 번째, 정말 저 사람 올 사람이 아닌데, 온걸 보고 놀란대요. 여기서 말한 게,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때로는 그 굉장히 격한 용어를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어떤 목사님 본데, 근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발라요.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뭐 어떤 좀 쌍욕도 들어가고 하신데 발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한 그 온실 같은 분위기에서 자라온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대두되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상처를 받는다면 그분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인에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한속죄가 맞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예정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의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속죄가 있고 제한속죄가 있는데 고편속죄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 오셨다. 두 번째로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실제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렸어요. 이방 종교적인 구호의 길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한 거죠. 제한속죄는 예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하신다. 네, 예, 보편속자, 제한속자 그런 개념이 있고, 어, 제한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 켈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자, 이거 구분을 했죠? 켈빈의 예정론은 전적 부패. 따라서 전적,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자,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 구원. 궁극적 구원. 가로하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 잔전 자유의지 잔전 예지 예정. 예지 예정 만인 속죄 만인 강적 은혜, 가항적 은혜. 궁극적, 은혜 부인. 궁극적, 궁극적 은혜 부인 어떤 면에서 보면 켈빈주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이 이두 가지는 아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암기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켈빈주의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죠.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자,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 건 맞는데 전적인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다. 그 정도는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정으로 보면, 무조건적 선택. 따라야 돼.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무조건, 선택.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신자들을 언컨디션을하게 그, 그,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 근데 여기는 알미니언이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이 뭐냐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지가. 미리 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미리 안다는 의미에서 구원이 결정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는 제한속죄죠. 제한속죄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영원전부터 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죽으신 거예요. 자 만인 속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자, 자의적으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구원으로 선택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한가할 수 없이 그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가항적 은혜는 성령은 모든 인간을 부르신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은혜에 항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이제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되어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신다. 자. 근데 궁극적 은혜의 부인은 참된 신자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신자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캘리빈주의 예정론을 튤립이라고 하죠. 튤립, 따라해봐 튤립. 튤립. 튤립이 어느 나라에 많이 있죠? 네. 네덜란드에 네. 많이 있죠? 자, 전적 부패에서 전적이 뭔데? 터틀이죠터틀 토틀. 터틀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이 뭐죠? 무조건적. unconditional, u n c o n 제한속제도 제한이 뭐죠? limitation. 이죠 l i m 불가학력적은요, 불가학력. resistible이 이제 학력 거부하는 건데, Irresistable. 그렇죠, irresistible이에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견인, 내가 뭐죠? p e r s e v e r a n c e 죠 그래서 그 앞에 자를 따면, total, unconditional, limit, limit, irresistible, perseverance, tulip. 자, 켈빈지 예정론 한 번, 자, 외워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전적부패, 전적 부패.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전적 선택. 제한속죄, 제한, 불가학력적, 은혜. 불가학력적, 불가학력적 은혜.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예, 이걸 외워두시고, 알미니안주의 한번 외워볼까요? 자유주의 잔전. 자유주의 잔존 예지 예정. 예지 예정. 만인 속죄. 만인 속죄. 가학적 은혜. 가적 은혜. 가음적 은혜. 궁극적, 은혜 부인. 궁극적 은혜 부인. 자, 이것은 어떤 신학대 교수라도 꼭 문제를 내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세요. 자, 켈빈주의 예정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하나씩 외워볼까요?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자, 알미니언주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유주의 잠전 예지예정, 만인속죄, 강적 은혜, 궁극적 은혜 부인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요정을 보면 자, 자 보면은 유효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 따라해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네.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자, 일반적인 구원의 과정은 보면 믿음과 회교를, 회개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뭐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음란한 짓을 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자기 시스템,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게 회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대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 돈, 천만원의 빚을 빌렸는데 돈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돈이 지금 없다를 나중에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이자까지 써서 갚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자 중생, 중생은 뭐죠? 거듭나는 거죠. 뭐, 뭐죠? 이제 우리에게? 따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 생명. 따라해 보세요. 칭의는 뭐예요? 새로운 의롭, 신분. 의롭게 의롭다고 이제 칭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죠? 새로운 신분. 시작. 새로운 신분. 견인은 신분. 자 새로운의 지속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의 지 지속. 성화는 새로운의 발전. 새로운의 발전. 새로운의 발전. 자,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는 어떤, 자, 잘 들으세요. 방향성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아주 막 죄악을 엄청나게 짓고 이제 지옥행, 주획궁 열차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이제 회개를 했어요, 죄악을. 뭐죠? 그러면 그, 열차를 몰고 있는 사람부터 다회개를 하면 이제 턴을 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방향을 회개를 했다. 그럼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간 것보다 배는 힘들어요. 회개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대단하기는 배로 힘들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죄 지으세요. 돌이키려면 그보다 몇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발버둥 친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발버둥 쳐야 돼요. 죄의 그 세계로 안 들어가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방향을 새롭게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죄악이 관용해서 엄청난 상태로 지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람, 이것은 사람들이 깨어난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방향이 바뀐데 다시 올려면 뭐죠? 배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 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해서 용서를 해주셨다. 근데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믿음과 회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생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죠?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하면 우리가 칭의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죠. 견인은 이제 지속, 다음 성화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발전해가는 거죠. 예수님과 점점 더 닮아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귀와 닮아가는 그리스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자, 우리는 인간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있어요. 자연인 그리스도와 자아가 분리가 되어있죠. 자연인 노말한 사람들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아가 더쎄 그러니까 안보여. 안느껴져 이런 사람들을 흙이 흙냄새가 많이 풍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흙이 더 강하다. 영적인 것보다 흙적이, 흙이 더 강하다. 그럼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돌아오셔야 돼요. 자, 자 웃을 때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계속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만 이야기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자 뭐죠? 뭐 예를 들면 이런거죠. 김정일도 사랑해야 된다. 김정은도 사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것은 뭐죠? 골리앗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그건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려면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안 다음에 우리가 주장을 하는게 맞아요.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것을 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목회자 중에도 흙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좀 이슈가 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참그 영적인, 그 영적인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겉모습은 그 흙, 흙 냄새가 났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영의 냄새가 너무 나서 너무 기뻤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니, 내가 힐링하려고 뭐 그런 설교를 듣는 거 아닌데 꼭 교회에서 그걸 강조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연인의 인간의 분류 중에 여러분은 영적 그리스도인 분류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시간 추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의 여정을 보겠는데 구원의 의미라는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자죠. 죄 용서 받은게 뭐죠?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피로 받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보느게라는거예요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의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우리가 중생을 받고 양자가 됐죠. 여기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현재, 성화의 삶을 살다 끝나버린 사람들 있어요. 미래가 있죠. 부활과 영화가 남아있죠.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가 자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다 누리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구원에 정말 방해 요소가 있어요. 죄예요. 죄, 죄, 죄. 따라해보세요. 죄. 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며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기가 발버둥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뭐죠? 목회자가 잘못되 우리나라의 교회 구조상 성도들이다 잘못돼요.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건 북한만 갔다 오면 목회자들이 이상해져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 때부터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불필요하게 여러분이 왜 교황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목회자들과왜 만나요? 만날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연구하고 기도하시고 보금전하셔야 돼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를 들면 신학생들은 불필요한 만남 가질 필요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주일에 예를 들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데더 시간을 쓰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써 그게 결국은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려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교회 내에서도 죄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무장 해제를 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도 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목회자가 여자 성도를 왜 만납니까? 만나려면 사모님이 예를 들면 여자 여성 사역자나 상모님이 만나게 하고 굳이 목회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목회자와 또 다른 사역자들 멀티로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종 죄지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로 끝나버릴 수 있고 현재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왜? 죄가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다이시 왜 죄를 지었어요? 다이시는 뭐죠? 장군이죠, 장군. 장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장도. 예. 근데 그 사람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왕궁. 예. 자, 왕궁에 있다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어, 그리스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 있어야, 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 죄를 지을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이건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거고. 또, 교회에 지금 번영주의다, 뭐, 싼데만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많은 이데올로에 대 세상 오만 잡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냥 목회자가 말하니까 따랐다. 그래도 책임은 누구한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나오셔야 되죠. 당연히 교회가 되면 도망치죠왜 살길 다른 사람 본인이 먼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같이 다 가지다 빠져죽고요 자, 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격한 예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수단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회로 인해 성령의 중생하심을 입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이 내주하신 걸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으면 항상 성령이 내주하시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해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대하셔야 돼요 자 보면 창조시의 인간은 영생의 가능성을 가졌었죠. 근데 범죄 후에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우리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죠? 죄로 말면 아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하고 맞닥뜨릴 때 슬퍼하세요. 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구나. 내 안에 는 성령이 있어. 항상 이걸 죄를 말때문 슬퍼하세요. 그러면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자리에는 가지도 마시고,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걸, 예,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시고, 매일 저녁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마치시면 돼요. 그 말씀 따라 살게 하라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서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에 아무 준비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을 방해하면서 죄라는 걸 명심하시고 미워하시고 예수 이름을 잘라내버리세요. 아멘. 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 네. <웃음> 자,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렇게 적었는데 자, 어, 소명은 이제 외적 소명, 내척 소명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내척 소명이 좀 유효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중생은 중생은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자, 중생을 보원하게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회심은 회개와 신앙인데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 3장 9절을 보면 죄를 의식해요. 지적으로 우리 의식을 하죠.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해요. 정적이죠. 죄를 떠나는 방향전 이제 의죠, 의. 우리. 우리의 결의. 결의죠. 그래서, 회계를 보면 지정의. 심리학자들은 이걸 다 혼적인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죄를 의식하고, 슬퍼하게 되고, 방향전를을 하는 걸 우리가 회계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우리가 필요해요. 자, 우리 일시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데 이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반복적 회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죠. 그런데 매일 삶을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씻어야 돼요. 다시 손을 씻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칭의 의롭게 되는 거죠 이제 칭의는 뭐냐면 이제 죄책이 우리가 제거되고 또 어떻게 보면 외계에 들어 신적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번만 발생을 하죠 즉시 완성이 되고 이건 성부의 사역이라고 이기합니다 칭의는 다음에 성화는 뭐죠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우리의 내부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연속적인 어떤 속성이 있고 이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은 예수와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양자. 양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거듭나면서 뭐죠? 실질적인 자녀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법적으로 이제 양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된걸 의미해요. 자,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보면 칭의와 성화가 있죠. 칭의는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고 이건 성부의 사역이에요. 다음에 성화는 연속적인 거죠. 자기 내부에서는 신적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자 죄의 오염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실질적인 자녀의 자격을 갖춘 거고 양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성화 성화나 견인은 이제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형성 비전에 있는 성령의 사역인데 자그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방편으로 말씀, 성례, 하나님의 섭리, 기도를 들 수가 있고 견인은 기업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자그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또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그래 영화는 신자가 영혼과 몸이 함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하는 최상완성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 소리, 세상의 정말에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 전 그건 그리스도인이 좀, 좀 의심이 돼요. 아마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근데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 인간의 공명은 전혀 없, 없, 없다는 걸 인정하시겠죠? 아멘? 아멘 자 중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뭐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실촉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다 이게 이제 견인 성화와 견인교리인데 견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견인, 인간 입장에서 견인은 이런 견인은 아니죠. 우리는 뭐죠? 이러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항상 내조하시도록 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사실. 자,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구원과 최종적 영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오늘 공부를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본 게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오늘 행위언약 구속언약 은혜언약을 살펴보았고요 6월절과 성찬비교를 했고 제한속죄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다음에 혈빈주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를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봤고 구원의 과정으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인걸 살펴봤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이걸 숙제로 남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언제 그 우리는 여러분은 영화 영화의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 영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해분에는 이기는 자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정말 그그 그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달라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사게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티한 것 중에 한 곳인. 그 광화문 부근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시는 것보고 너무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죽음도 불사하며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으로 예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정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엘로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